거이 겨울에 보면은 가지 농장 보면은 상단부에 철결핍이 나오는데 지금 저희 가지 보면은 아주 여름하고 같죠. 아 오늘이 월 지금 생장점이 일인데 예예 생장점을 보면은 네. 이게 철결핍이 안 와요. 그게 우리 유바스 비료 장점이고 A 통과 B 통이 절대 어떤 실수를 하지 않게 딱 구분이 돼 있어요. 단비료면은 여덟 어, 가지 비료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내토은 됩니다. 거기에다 이제 미량까지 하면은 실제로는 열세 가지를 하죠 열세 가지. 저 요게 두 가지가 A 통. 예, A 통. 그러니까 느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유럽 가지입니다, 예. 아, 왼쪽은 유럽 가지? 예, 네덜란드에서 온 유럽 가지고, 유럽 가지는, 그 다음 꼭지가, 꼭지 색깔이 제일, 자, 그냥, 녹색이고. 아, 꼭지 색 녹색이고. 예, 이건, 동양계는 갈색이고, 똑같이 가지 색이고. 우리나라 동양종 일본 가지입니다. 이름도 지금 아직 명명도 안 지어져가지고. 아, 이름도 없는. 예, 예. 유명한 가지에요. 제한테, 이제, 시험 재배 의뢰가 들어와서, 지금 시험 재배 하고 있는 가지요. 근데 보니까 내가 봐서도 참간단하게 좋거든요. 아, 예 내년에는 이 가지를 조금 늘려 보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음. 이제 좀 유럽계는 수세도 더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일손도 좀 듣게 들어요. 화해를 30년을 했어요. 화해를 꽃 농사를 그러다 보니까 연작이 심해. 근데 이게 과체류를 하려다 보니까 첫해 실패를 했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양액으로 바꿨습니다. 양액으로 하고 나시니까 그렇습니까? 성공을 하셨어요? 그러죠. 이제 양액은 뭐, 뭐, 토질에 대한 어떤 환경적인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이상 없이 잘 되나가고 있죠. 이거 지금 여기 몇 평이죠? 500평입니다. 500평, 한동 500평? 예. 500평이 지금 가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1,400주. 지금 정식은, 정식은 언제 하신 거예요? 8월 5일경에 쓸 겁니다. 8월, 8월 5일. 5일. 평당 아... 40kg. 40kg. 예, 예. 그럼 5kg짜리로 한 8박스. 많이 따면은 60kg. 오... 12박스. 근데 통상 한 우리 가지가 한 15만원 선까지도 나갔었는데 지금은 지금 작년부로 많은 때가 무너졌어요. 평당 10만원을 못 올라가버렸다, 이겁니다. 그 다음, 이 코로나 때문에, 단가는 떨어지지, 인력조달이, 한 푼만 더 준다고 하면 도망가 버려요. 나도 지금 도망가갖고, 한 명도 없어요. 양해집을 하면, 예. 그, 양해를 타는 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다, 그러죠. 그게 지금, 그, 관건이고, 전문가라게도, 이게, 아차 실수하면은, 그 돈도 좀 들어가는데, 다 버려야 돼요. 돈 비우고 다시 타야 되고, 그런, 난제가 있어요 나이가 먹다보니까 우리도 전문가라 해도 껍뻑껍뻑합니다 어떤 사건지세요? 저그 말해도 됩니까? 네. 예 저는 지금 그 휴바스코리아 네. 지금 벌써 한 3년째 쓰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 타기도 좋고 흡수율도 좋고 기량이나 뭐 하자가 안 나오고 겨울철 같으면 은 난방비 때문에 온도를 마지노선에다 마치거든요. 여기 긍 온도가 낮기 때문에 철결핍이 와요. 거의 겨울에 보면은 가지 농장 보면은 상단부에 철결핍이 나오는데 지금 저희 가지 보면은 아주 여름하고 같죠. 아, 벌써 여기 위에가 노래져버립니다. 색깔이. 아, 원래 노란데? 아, 예? 아니, 노래져버려요. 철결핍이 오면. 네. 지금 예. 지금 노랗지도 않고 파랗 파란. 예, 요, 요. 이건 완전히 여름철하고 똑같은 상태죠. 지금 아, 오늘 음, 2월 지일에이 예, 예. 생장점을 보면은, 예. 이게 철결필이 안아요 그게 우리 유바스 비료 장점이고, A통과 B통이 절대 어떤 실수를 하지 않게 딱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런 게 가장 장점이고, 그 다음에, 비료가 이미 적정하게 조합이 돼 있기 때문에 쉬워요, 타기가. 저울질 않아요. <웃음> 저울 <울기. 웃음> 어, 여기 지금 주로 사용하시는 양액 비료네요. 예, 예. 이게 우리 그 담비로 하면은 어, 여덟 가지 비료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네포만 됩니다. 거기에다 이제 미량까지 하면은 실제로는 13가지를 하죠. 13가지. 어, 래해는또 13가지. 예. 근데 미량도 조합 비료들도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어서 그 조합은 대로 A에 B에 타버리면은 간단히 끝납니다. 저 요게 두 가지가 A통. 네, A통. 느낌으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칼슘을 먼저 넣겠습니다. 피통을 넣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마그네슘도 들어가고 이제 저기서 A통의 부족분 이제 다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균일해야 되죠 서로 비료가 서로 결합을 한다고 죠 결합을 해 가지고 못 먹는 비료 주면 뭐아 필요 없죠 끝까지 먹는 비료를 줘야지 이게 뭡니까? 미량입니다. 미량 요소. 미량 요소까지. 예예 예. 예만 예. 넣으면 그, 끝나는 거예요? 그러죠입니다. 이걸 넣으면은 다섯포로 끝나네. 그러죠. 얼마나 넣니다제가250 정도 넣어 주면 250. 예, 예 끝납니다. 자, 이바스 코리아의 양액 비료는 가장 먼저 흡수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타기 편하고요. 그 수용성이 좋기 때문에 비료를 타실 때 찌꺼기나 이물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용성이 좋다는 것은 흡수가 좋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작물의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몇평정도 됩니까? 네, 어, 여기 농장 주부 하시는 곳이 총 14,000평 중에 이동 같은 경우는 5,0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두 곳보다 크네요 네네 어... 오니까잘되었네요 네. 네네 3년 전에는 여기 농장주분께서 단제비료를 사용하셨었는데요 그때 저희 휴바스 양액 복합비료로 변경을 하시면서 이제 다양한 장점을 보셨는데 그중에 말씀을 하시는게 과도 굉장히 커지고 과피도 두껍고 그리고 색상도 잘 나온다고 굉장히 만족하셨습니다 과피가 아주 도톰합니다. 7.2mm. 네, 저희 아카디안을 일주일 단위로 사용을 해주시는데 그렇게 꾸준하게 아카디안을 사용해주시면은 이렇게 색상도 잘 나오고 과피도 두껍고 이렇게 크기도 잘 비대가 되는 그런 수확물을 수확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1톤짜리? 네. 아카디안 탱크인데. 네. 이렇게 큰건 처음 봐요? 네네왜 이걸 여기다 두신 거예요? 이렇게 탱크로 가져다 쓰시는 농장 주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데 여기가 한1 4 0 0 0평 정도 돼요 그래서 대형 농장이다 보니까 기존에 5리터짜리를 사용하셨을 때 많이 불편하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탱크로 갖다 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게를 아직도 달아서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보면은 뭐 무게를 다시는 데서 실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오래 걸리고 그 일일이 다 따로따로 타시는 부분에서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희 비료 같은 경우는 A통, b 통에 각각의 비료들 뭐한 포씩 두 포씩 거기 비중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짜져 있기 때문에 실수하실 일도 없고 시간도 많이 단축됩니다 네 A통에는 총세가지 제품이 들어가는데요 이 SQM사에서 나온 액상철 DTPA 렉신이라는 제품이 들어가고 그리고 밸런스 칼리트라는 질산칼슘 10수염이 또 들어갑니다 네, 마지막으로 울트라솔 NK가 여기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여기 B통 탱크에는 총네가지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울트라솔 토마토 전용 양액비료 그리고 이게 울트라솔 NK 그리고 밸런스 MGS라고 저희 황산 마그네슘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게이 메리스템사에서 나온 미량 요소. 여기에는 몰리브된 뭐 아연, 붕소. 다양한 미량 요소가 잘 흡수가 되는 미량 요소가 킬레이트화 돼서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크리스탈화 되어 있기 때문에 원수가 뭐 중탄산이 높든 낮든, 그 pH가 높든 낮든, 그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빠른 용해도를 보이고 흡수도 잘 되고 기량작용이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문제 없이 아주 잘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Here we go.